자 오늘은 투비투티 요거 이제 하피디가 컨텐츠 만들기 전에 이거나 좀 도전해보라고 이거 되게 역겨운 무정부 서버인데 여러가지 영상들을 봤더니 어휴 뭐 스폰 포인트에서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를 좀 읽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너드 잉크라고 막 유튜버들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핵이 아니면 못 산다더라 막 말들이 더 많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참고로 핵도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 서버는 무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전 구해보지도 않은 임팩트라는 해클라이언트까지 한번 깔아봤어요. 근데 핵을 까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전 그냥 생으로 한번 해보고 다만 뭐 엑스레이만 좀 사용해서 그 다음에 정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누군가 도와주겠지. 설마 뭐다 범죄자 집단들만 있을 건 아니잖아 마인크래프트인데 어 아직 마인크래프트는 살만해. 와요. 일단은 여기가 스폰인데 리더가 벌써 다섯 마리가 생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흙이다 일단 흙을 좀 많이 파줘볼게요 여기 흙대단 많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폰지역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막 흑요석과 용암과 이런걸로 막 스폰지역을 못 빠져나가게 다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제는 이 지역에서부터 빠져나가는게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웨이라고 고속도로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네더월드로 가면 여덟배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네더월드에 펼쳐진! 잠깐만 나나나갈수 있지? 그래서 좋은 지옥문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는 게 과제가 되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좌표를 공개해버리면 따라와가지고 테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하면은 대기열이 길어진다고 죽이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대요 일단 아무것도 공개 안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빠져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지옥문이 있잖아 저게 함정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런 데를 하나 딱 잘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좀못 빠져나가게 여기도 흑요석 여기도 흑요석 해가지고 초보를 이렇게 가둬놓는 지옥문이 많대 그래가지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대 이게 무슨 벽이야? 우와! 우와! 와 이거 다 파괴돼 있네 원래는 무슨 일루미나티 문양인가? 뭐 문양이 뭔가 흑요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파괴하는 세력도 있었대. 아 어, 이거 근데 너무 대놓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좀 무서운데? 근데 이러다가 이거 배고파서 죽겠는데? 적당히 먼 곳까지 가서 지옥문 이제 있으면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하이웨이라는 걸 찾아야겠어. 진짜 죽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했던 생존기 중에 가장 역겨운 생존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역겨움은 순전히 사람 손에 의해 생겨난 역겨움이라 <웃음> 저는 이곳에서 한 떨기 꽃을 피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주 평화롭게 힐링을 할 거예요 아 저문으로 들어갈까? 이쯤 나왔으면 그래도 자비로운 사람이 생명줄을 던져 놨겠지 가봅시다 제발! 어! 어! 어! 뚫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둬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뭐야? 엔더드래곤 알이 무슨... 이제 한쪽으로 잡고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잘 찍었어 근데! 어, 너무 잘 찍었어! 어? 저거 나무 아니야? 어? 나무 몇개 있다! 잠깐만 조합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저런 크리스탈 있는 게 진짜 무섭다고. 아니 내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크리스탈을 그냥 아아아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언제 왔어? 어떻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해야 돼. 이거 배고프기 전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점... 아,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그냥 가보자. 아, 모르겠다. 가보자. 아, 진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을 다 겪네. 진짜로 얘들아, 화면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화면 구석 어딘가를 봐. 그럼 안 어지러워. 어? 나와줬다!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안 들어가야지? 될수 있는 한 아까처럼 멀리 가는 게 맞긴 하다. 맞는 지옥문을 찾는 게그 다음. 그리고 사람을 피하는 게그 다음. 그리고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는 게그 다음. 여기 뭐 바다였던 거야? 지금 근데 수영이이 서버의 버전이 1.12.2라서 수영이 없어서 빨리 이동하기가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이 조합대다! 저거 조합대지? 저거 흙이야? 조합대야?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조합대다! 미친! 잠깐만, 저거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인간이 힘이 좋아도 자연의 힘을 이기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바다로 가득 차 있던 곳은 뿌수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지? 나이스, 제작대. 들어가볼까? 근데 너무 함정이지, 이거. 넣자. 요런 길을 좀 따라가볼까 이제 어? 아 이쯤 왔으면 한번 가볼까? 둘 중에 뭘로 가지? 어? 이거에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들어가는 흔적이 있어 누군가 큰 걸로 가자 어! 됐다! 아 잠깐만 되긴 됐는데 이거 아 여기 하이웨이가 아니야. 아, <웃음> 내가 이걸 뛰어내려서 <웃음> 저 덩굴을 붙잡을 순 없을 거야, 그지? 지금 내 배고픔으로는 요두칸 점프도 되게 아슬아슬하지 않냐?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이래도 안 돼. 아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한가지 오늘 수학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조합대 <웃음> 조합대 하나 얻었다리 어 뭐야 양털이다 미친 이런 쌩 양털이 있다니 아까부터 저 위에 저 네모가 계속 뜨는거 보니까 저거는 그냥 단순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지붕인가 본데? 다 덮고 있는거 같은데 그치? 저거봐 확장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시커매야 되는데 그냥 로딩이 안 돼가지고 안 시커만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길 뭔가 느낌 있지 않아? 어, 흙짱 많다. 그래 이래야지 내가 살수 있다니까. 오, 오, 오흙 너무 많아. 헉, 헉, 대박. 오, 오 뭐야 여기? 어, 여기 뭐야? 어? 잠깐 오, 오. 나막 이러다가 이거 이거 이거 나무 발견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잠깐만 아 너무 설레발 아 너무 설레발쳐버렸다 와 근데 저 네모가 이렇게 아직도 계속 떠있어 내 위에 스폰지역을 못 벗어났다는 뜻이지 한참을 걸었는데 아! Oh. 아, 깜짝이야. 왔다 야 잠깐만 왔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늘까? 이게 맞는 선택이 아닐까? 이게 맞는 선택이겠지? 아닌가? 그냥 올인할까? 그래 이번 생에 모든 걸 건다! <웃음> 열려라! 아렉 좀... 아렉 때문에 이거 안 잡히는 거봐 미쳤다 진짜 그래... 자봐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은 죽고 태어나도 결국 만들 수 있어 스폰에서 핵쟁이 있는 녀석들아 얌전히 갈게 나도라! 어 미친 하! 어! 이런 미친 잠깐만 저기 엔더 상자 있었는데 야 이런 미친 이제 절곡이야. 표지판이 있는데 뭐라 써있냐 아 핵사라고 근데 여기 하이웨이 100% 맞아 약간 지금 내 마인드는 뭐냐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어서 나간단 마인드 진짜 그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투비투티에서 가장 평화롭게 살기 이 컨텐츠가 끝날 때까지 나는 나의 좌표를 확인하지 않겠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위에 위더 이름이 링크잖아요 이거 쳐보지 마세요 이거 대부분 다뭐 바이러스 링크라던지 뭐 이상한 겁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했다가 괜히 컴퓨터 망가집니다 여기에 정상인을 기대하지 마세요 <웃음> 아무도 믿어서는 안돼요 나만 봐 <웃음> 나무위키에 정확히 이 스폰 지역의 어떤 넓이라던지 이런게 나와있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거를 좀 지나칠 정도로 걸어가야 될텐데 근데 배고픔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러다가 죽는거 아닐까 배고픔 때문에 죽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제 진짜 일생일대 결정을 해야될 때가 온거 같다 슬슬 어! 어 잠깐만 이거는 좀비 피그맨의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는 구원. 어? 와와 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 어! 김치다. 렉파 씨 이거 이거 사람 만나면 싸우겠냐? 와 렉파. 좋아. 그렇지. 다 죽였지. 후! 됐다. 세 개? 세 개? 달리자 좋아 가자